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물 위를 달리는 꿈. 온수가 대통함. 물가의 풀 속에서 물고기를 잡는 꿈. 가업이 안정되고 경영하는 일에 성취 발전이 따르게 된다. 물개가 바다에서 때를 지어 다니는 꿈. 어떤 체육단체에서 집단적으로 훈련을 받게 된다. 지방공연 출장 여행 등을 가게 된다. 물고기가 매우 깊은 물에서 노는 것을 보는 꿈. 경영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다는 표시이다. 물길이 두 갈래로 갈라진 꿈 신앙이나 사업의 방향을 잃어버리거나 두 방향으로 나누어진다. 물 난리가 나서 물바다가 되는 꿈 근돈이 들어올 꿈 기운 여는 자궁에 질병이 생기고 노인은 세상을 뜰꿈 물에 떠 있는 시든 배추를 건진꿈 집안에 불길한 일이 있다. 물에 빠져 죽으려다 산꿈 남의 도움으로 위기를 면하는 꿈 물에서 나온 금빛 잉어가 용이 되어 구름 속에서 불꽃 덩어리 두 개를 떨어뜨린 꿈 태아가 장착 크게 성공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고 가마를 줄 업적을 남길 것을 예시한 꿈이다 물에서 잉어용 뱀 등이 안개를 휘감고 나타나는 꿈큰 인물, 위대한 작품 등이 은밀히 탄생되거나 세상에 감동을 줄 일이 생긴다 무리를 걷는 꿈 무리를 걷는 꿈은 불가능하게 보이는 모든 일이 원만하게 풀리며 안될것 같던 일도 이상하게 극적으로 풀려나감을 의미한다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안심하고 추진해도 좋을 것이다 물을 많이 마시는 꿈 실제로 목이 말라서 꾸는 꿈이거나 일이 길하고 부귀하게 됨. 물을 몸에 끼얹은 꿈. 행재할 일이 생기거나 작품의 입선 등으로 자신이 돋보이게 된다. 물을 시원하게 마시지 못하는 꿈. 어떤 일이 성서되나 만족스럽지 못함. 물이 여러 군데에서 펑펑 쏟아져 고여있는 꿈은. 여러 방면으로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된다. 물통을 던지니 물은 없고 그릇만 댕그렁 불러나온 꿈은. 동업을 하는 사람을 믿고 일은 추진했으나 사기를 당하고 실속 없는 일은 포기해버린다. 바구니에 나물이 가득한 꿈. 재물운이 있음. 바늘로 물의 깊이를 재는 꿈. 청탁기관이나 중개자를 통해 자신이 일을 맡거나 사람을 속에 받게 됨. 바닷물을 기계로 퍼올리는 꿈. 바닷물을 기계로 퍼올리는 꿈은 자신의 노력으로 부자가 됨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고 창작이나 연구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아이디어가 떠올라 좋은 작품이나 연구물을 많이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개가 물 위에 떠서 자신을 향해 오는 꿈. 행운이 찾아오며 보석을 씻고 오면 만사형통하고 자손이 번창함. 배추를 맑은 물에 씻는 꿈. 모든 잡념과 오욕을 떨쳐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자성을 갖는다. 몹시 고된 기술을 연마하여 국가기술고시 및 자격시험에 합격한다. 개가 무대에 흠뻑 쳐져 떨고 있는 꿈. 배신당한 후 손실이 발생한다. 개간지 한가운데서 물이 유유히 흐르는 꿈. 여러가지로 자원이 풍부함. 개구리가 물가에서 개굴개굴 우러대는 꿈 음지가 목청이 터져 기존 가수의 깨을치고 행운의 풍악을 울리게 된다. 정보, 희소식, 쇼핑, 관람 구경, 파티, 모임 등이 있다. 개구리가 빗줄기나 물기둥을 타고 뛰어오르는 꿈부귀공명하고 입신 출세하여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된다. 승진, 당선, 합격, 입학, 취직, 자격취득, 승리, 성공 등 마음먹은 뜻과 소망을 성취하게 된다. 개천물에서 어떤 시체를 발견하는 꿈 직장이나 단체에서 자기의 작품이 성취 직전에 놓여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거북이가 우물이나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장차가업이 순탄하게 번성하고 지위및 명예가 높아지며 널리 이름을 떨치게 되는 등부귀를 누리게 된다 광호가 물속에서 힘차게 수면 위로 뛰어오르는 꿈 하루종일 기분 좋은 일이 생기고 친구들과 파티에 참석할 일이 생김 괴물과 함께 어떤 일로 슬퍼하며 같이 우는 꿈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 중에 불상사나 굳은 일이 발생하여 손실과 장애를 르게 된다. 국물이 전혀 없는 우동을 먹는 꿈. 일의 진전은 없고 계속 장애가 생겨 풀리지 않는 등 심신의 재충전이 필요한 시기를 암시. 그릇에 담긴 물오줌 박물 등의 불이 붙는 꿈. 어느 기업, 회사 등에서 정신적, 물질적 사업이 크게 이루어질 징조이다 그릇에 물을 떠다 놓고 방에서 세수를 한 꿈은. 밀폐된 장소로 안내되어 어떤 지시를 받거나 홍계를 듣게 된다. 그물같은 모양을 몸에 덮어 쓰거나 강조되어 보이는 꿈. 뜻밖의 재물이나 우리사주같은 주식이 생기는 등 안전한 수확을 암시. 길 옆에 강이 있는데 그 속에서 많은 물고기를 보는 꿈. 강물은 상회단체나 사업장. 많은 물고기는 작품을 의미하므로 사업이나 자금으로 크게 성공하여 재물을 얻게 된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하는 꿈. 하던 일 외에 임시로 다른 일을 맡거나 부탁받을 일이 생길 징조 깊은 계곡에 있는 약수물을 떠먹는 꿈 실제로 속이 후련하고 머리가 맑아진다 보통 근심이 사라지고 진리를 터득한다 법 감기에 걸리기도 한다 맑은 물 위에 인삼꽃이 산뜻하게 피어있는 꿈 신기한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출품하게 된다 맑은 물 위에서 백합꽃을 건지는 꿈 재물과 돈 먹을 것이 생기고 사랑 행운 행재가 있음 맑은 물 속에 싱싱한 무가 떠오르는 꿈 부인과 세대기 꿈을 꾸면 임시를 하여 옥동자를 낳고 학생이 꿈을 꾸면 학업 성적이 오른다. 사업가가 꿈을 꾸면 사업이 잘 되고 큰 돈을 거머쥔다. 맑은 물 속에서 붉은 홍당무가 솟아오르는 꿈. 아름다운 문예작품을 창작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신상품을 개발한다. 학문 연구, 신물질 발명, 분해 개발, 명화 감상, 문화재 출토, 입신 출세, 재수대통 등이 있다. 맑은 물의 가지를 깨끗이 씻는 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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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오한 지위 속에 얻어낸 학술자료를 신문지상에 발표하게 된다. 맑은 물에서 연어를 잡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구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어진 자식을 낳고 사업가가 꿈을 꾸면 재수가 대통하고 마음먹은 대로 술술 잘 풀린다. 재물, 행재 돈, 물품, 식폭 등이 저절로 들어온다. 맑은 물 위에 생강꽃이 곱게 피어있는 꿈. 꿈에 그리던 영예로운 봉사상을 받거나 기쁜 일이 있다. 백발 노인이 샘물을 떠다 주는 꿈. 만병이 사라지고 기운과 힘이 솟구친다. 재물이 생긴다. 별이 바다 위로 떨어져 푸른 물꽃이 되는 꿈. 신기한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전시회에 출품하게 된다. 대중성이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시중 백화점이나 시장에 내놓게 된다. 희망찬 행운이 온다. 도부가 함께 욕탕이나 수영장에 물에 들어가는 꿈. 재물의 이로움이 늘어나고 가업이 융성하는 등 기쁨과 안정을 성취하게 된다. 부인이 물개를 안고 남의 집으로 들어가는 꿈. 부인이 이따금씩 남의 눈을 피해 그늘진 사랑을 불태운다. 불어나는 물 속에 태연히 서 있는 꿈. 이 꿈은 세력을 잡거나 지부하지만 도망치면 세력가의 압도당한다. 물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